안녕하세요. 마이크 넘겨받은 구몬이아이텍의 DX 사업부 클라우드 사업부의 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뭐 회사 소개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고 발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마지막 매진말 빼고 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한네개 정도 되는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게왜 탄생했는지 탄생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MDS라고 하는 모던 데이터 스택에 대한 소개가 잠깐 있을 거고요. 그 잠깐 이 사이에 쉬는 시간 잠깐 갖고 그 뒤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샘플, 실제 이제 아키텍처 어떻게 뿌리는지 그런 내용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대진말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이스브레이킹 잠깐 할 생각인데요. 혹시 지금 현업, 현업이 현업 나는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를 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두 분? 두, 세 분? 세분 계신 거 다행입니다. 그럼 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나는 제로다. 그냥 내가 써본 데이터라고는 RDBMS밖에 없다 하시는 분. 아네 그럼 다섯 분그 나머지 손안 드신 분들은 뭘 외우신 겁니까? <웃음> 그런 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좀 딥, 딥하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난해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이해 안 가시거나 어려운 분 있으시면 손들어서 질문하시면 제가 좀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시작을 할 건데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링크드인에서 이거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막 달리는 기차길 위에 버스가 갑자기 뛰어듭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룹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적의 우리 회사에 맞는 데이터를 플랫폼을 만들었으니 이제 궤도에 올려야지 라고 이제 올렸는데 갑자기 이제 기차가 와서 빵 쳐버리는 거죠 ROI가, 뭐, ROI가 뭔데? 이러면서 ROI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어, 이게 기본적으로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이제 세일즈를 하다보니까 많이 말을 들어요. 쉽게 말하면 얼마니? 내가 이 플랫폼 총수하는 비용이 얼마가되니를다 알고 싶어합니다. 특히 C레벨 분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 이런 분다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거 알고 우리한테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예산이 없는데 나는 저걸 사면 훨씬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이 좀 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이 좀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함으로 해서 실제로 도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일로드에 버스가 올라간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도구를 올려야지만 사실 ROI라는 것도 아로아이라는 그 것도 선정할 수가 있는 거고 추진할 수 있는 건데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일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일단 올려서 잘 달리는지 보고 괜찮으면 기차를 나중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클래스 내용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레일로드 위에 기차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주제를 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레이크하우스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나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 또는 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 한분 계시나요? 네.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예요. 근데 너무 잘 맞는 얘기에서 제가 항상 이거를 많이 들고 와요. 여기 보시면 코끼리가 하나 있고, 펭귄이 하나 있고, 코끼리 몸에 펭귄 머리를 단 친구가 하나 있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게 뭐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막. 이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펭귄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말합니다. 사실 1990년대, 그러니까 벌써 30년도 더 됐죠? 30년 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세상에.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더 고속으로 정형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여러 기술들이 오라클 엑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AWS에서 레드시프트 같은 것도 있죠. 뒤에 이제 좀 레드시프트의 내용은 또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담기가 너무 모자란다. 공간이. 어떻게 하면 소유비용을 적게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오픈소스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아파치 하둡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라는 건꼭 아파치 하둡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파치 하둡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레이크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를 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데이터 레이크 하면 당연히 하둡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3세대 아키텍처인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만들게 됩니다. 즉, 웨어 하우스처럼 민첩하면서도 데이터 레이크처럼 대용량의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그 이상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핸들링 할수 있는 정말 큰 데이터 레이크를 다루는 데이터 웨어 하우스. 그래서 이 이름을 웨어의 하우스에서 하우스를 따고 레이크에서 데이터 레이크레이를 따서 레이크하우스 름으로 명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 이거 올, 올, 8월에 올라, 아, 올 8월에 올라온 얘인데 <웃음> 이분이 하소연을 했어요 트윗에서 앞에 본 이미지가 참고로 이 트윗의 답변으로 달려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를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를 하신 거죠 보시면 데이터 레이크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오픈데이터 레이크스 뭐 줄줄이 계속 나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 어 레이크 포메이션 a w s 서비스인데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꼭 한번 살펴보세요. 레이크 포메이션 굉장히 좋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네, 빅레이크도 있네요. 빅레이크는 참고로 구글 클라우드 쪽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IT 산업 전반에 데이터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 용어들이 정말 혼재에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차임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첫 줄에는 있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이렇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태동은 2018년도입니다. 어, 유명한 그룹,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이죠. 두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그 진영에서는 우리 애플, 애플이 이 데이, 델타 레이크라는 걸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넷플릭스가 주도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넷플릭스는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내부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2020년도에 GA를 하고요. 애플은 이 2018년도에 이 델타 레이크를, 뭐 델타 레이크를 애플이 만든 건 아니에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델타 레이크는 데이터브릭스라고 하는 아파치 스파크의 그 투자자들이 만든 회사죠. 그 데이터브릭스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지금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사실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버의 후디입니다. 후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나라에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애플 같은 게 워낙 유명하니까 좀잘 아시는데 우버라는 기업은 알지만 우버가 어떤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우버도 후디라고 해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의 핵심이 되는 그런 스토리지 관련된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버도. 그래서 여기 후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언급을 안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라고 해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아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ACID 트랜잭션 그러니까 RDBMS에서 소위 말하는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가 그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인서트는 사실 잘 돼요 그나마 인서트는 거의 제약 없이 잘 되는데 업데이트랑 딜리트 부분 내가 원하는 컬 그 컬럼만 뽑아내서 뭐그 부분만 업데이트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조건에 있는 것만 삭제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내서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레이크하우스는 그런 부분들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런 ACID 트랜잭션을 물론 RDBMS가 100% 호환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호환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의 데이터 플랫폼을 좀더 쉽게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할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우가 푸디니 뭐니 다잊어버리세요 얘네들의 핵심은 스토리지 포맷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장소를 관리하는 방법, 내 데이터의 저장소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맷. 이게 핵심입니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핵심은. 근데 여러분들은 AWS 사용자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치 아이스버거를 중심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AWS에 올라가 있어요 AWS에 올라가 있고 넷플릭스가 아파치 아이스버거를 만들어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엔 비용 절감이에요 어떻게 하면 S3를 조금이라도 덜쓸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S3에 조금이라도 덜 액세스 할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게아파치 아이스버그입니다 근데 이게 2020년도에 제가 공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도저라고 하는 넷플릭스 자체 이제 내부 인하우스 시스템이랑 같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이 인하우스 시스템인 불도저와 넷플릭스의 발표 그 내용 공개를 보고 어도비에서 굉장히 어, 우리도 차세대 포, 스토리지 포먼스로 저걸 써야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네 시스템에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네 시스템을 개선했는지에 을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블로그에 기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스버그는 스토리지 포맷이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토리지 포맷을 관리하냐가 핵심일 텐데요. 결국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건데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게 메타 데이터랑 조금 달라요. 근데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 보면 은 이제 맨 위에 최상단에 이제 배치라고 되는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뒤에 잘안 보이시는 분은 옆에 화면 있으니까 옆에 화면 보시면서 글자들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한번 좀더잘 보일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은 이렇게 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들어옵니다. 파일이 f1.json, f2.json 그러니까 파일 1.json 파일, 파일 2.json 파일이겠죠. 포맷은 음. json이고 용량은 5기가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스냅샷을 찍었어요. 스냅샷을 찍어, 찍어보니까 로우스는 한 300, 300만 건? 그 다음에 바이트는 한 3기가 정도 되죠. 그래서 매니페스트 리스트에는 파티션이 두개가들어갑니다 보시면 2020년 11월 1일 파티션, 1파티션이죠. 네, 그 다음에 2020년 11월 2월이라는 2일이라는 파티션이 들어갑니다. 실제 매니페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만들어니다 2020년 11월 1일이라고 하는 매니페스트 파일 하나,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2는 2일이겠죠. 매니페스트 3은 3일. 이거 대략적인 예시를 들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니페스트를 이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매니페스트를 관리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관리하기가 최적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내가 S3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에 있는 하나를 보고 싶은데 그게 통짜 파일이에요. 그래서 1일, 2일, 3일이 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난 2일자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조회하면 어떤 식으로 조회가 되냐면 1일하고 3일까지 쫙다 불러온 다음에 그 중에 2일만 필터링해서 꺼내오게 됩니다. 그럼 나는 불필요한 1하고 3일을 다 읽은 거예요 이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잘 아시니까 컴퓨팅 자원도 더 쓰고 있고 내가 공간도 더 쓰고 있는 거죠. 나는 오로지 필요한 건2일짜료한것딱 그거밖에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면 파일을 다 쪼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파일을 쪼개면 좀더 용이하겠죠. 그러면 그 파일에 대한 관리, 파일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떤 애는 물론 여기는 이제 용량이 크니까 뭐 1기가씩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관리하는 파일이 1KB짜리 파일이 라면 예를 들어 100바이트짜리 파일들을 관리해야 된다면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이스버그는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니페스트라는 방식으로 해 갖고 파일의 메타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내가 요청을 했을 때 특정 매니세, 매니페스트 파일은 있는 거만 읽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각광을 받기, 받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수정의 편리함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처음에 B1에 내용을 씁니다. 그 다음에 B1에 원을 다시 재생을 해서 b2라는 걸 씁니다 그럼 b1은 어떻게 되냐? 비어있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재생을 했으니까 b1에 있는 내용을 다시 재생해서 b2에 담은 거니까 자, 그 상태에서 b2를 리버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업했던 걸 취소하는 거예요 되돌린 거죠 그러면 지금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b1이랑 b2는 전부 비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스냅샷입니다. 쉽게 말해. 서 스냅샷을 중간중간중간에 찍어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그 스냅샷에 찍혀있는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은 뒤로 흐르는데 시간은 이제 좌에서우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한번 쓴, B1이라고 한번쓴걸 가지고 내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걸 다시 비운 데이터셋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스냅샷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실수로 해서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 18시 이후에 들어온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야. 뭐 시스템 에러가 나와서 이상하게 에러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얘는 데이터셋으로 쓸수 없어.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r d b m 있으면 야, 업데이트 치면 되잖아. 또는 로그 기반으로 복원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에서는 그게 낙장 드립이에요 이미 썼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다 드랍해버리고 새로 내가 원하는 파일들만 다골라내서 새로 인서트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엑소더스를 하니까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이유입니다. 리워킹에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과 노력이 소비가 돼요. 근데, 스냅샷 기반은 이렇게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아까 6시에 일어난 데이터가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5시 30분에 찍었던 데이터로 돌아가자.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타임머신 기능입니다. 이제, 타임머신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정확히는 타임트래블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레이크하우스의 특징은 타임트래블링 기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델타 레이크나 아이스버그나 거의 이거는 동일합니다. 스냅샷 기반으로 해서 타임 트래블링이 가능하고 심지어 아이스버그는 시간 기반으로 타임 트래블링이 가능해요. 정합성이 대신 조금 떨어진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 단위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넣든 아니면 뭐 배치성으로 넣든 특정 시점의 데이터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앞서 말한 스냅샷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스냅샷을 잘 찍어주기만 해도 데이터의 오염이나 아니면 뭔가 DR 같은 또는 어떤 복원을 해야 될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 기능을 들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치 아이스버거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그림 보셨던 거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된 거예요 배치 B1에서 이제 배치 B2가 생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배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스냅샷 2번 찍혔습니다. 원래 300만 건이었는데 한 건이 지워졌어요. 근데 내용은 잘 보시면 매니페스트 리스트 3랑 4랑 잘 보시면 딱 하나만 바뀌었죠. 지금 원래 거에서. 매니페스트 5번만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내가 스냅샷 찍어보니까 저한 건이 지워서는안 되는 건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 그러면 이전 스냅샷으로 돌아가면 되죠? 스냅샷 2에서 스냅샷 1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아 그냥 야 다시 우리 스냅샷 2로 가자. 그러면 스냅샷 2로 또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없었던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너도나도 앞서가지고 우리도 데이터 레이크와 셀레요. 데이터 레이크와 셀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이제 국내에 계신 국내에 계신 여러 고객분들은 약간 좀 그런 것보다는 야, 업데이트 딜리트가 된다고? 야, 그거 하드배선안 되는 건데 이건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단순히 그냥 업데이트 딜리트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의 어떤 스토리지 포맷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후디 델타 레이크 그 다음에 아이스버그 이렇게 세 진영이 지금 회계문의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데 제가 왜 아이스버그를 소개시켜 드리냐? AWS가 선택한 스토리폼의 기술이 아이스버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스버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스버그의 핵심 기능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스키마 이볼루션, 히든 파티셔닝, 파티셔닝 레이아웃 이볼루션, 타임 트래블, 스캔 플래닝 이즈 베스트 어드밴스 n c e d Filtering, Works with any Cloud Store, s e 디자인 l 디벨롭 투 Isolation, m u l be an Open community. 제일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왜 EWS가 아이스로그를 선택했냐. 마지막 줄 때문입니다. 위에 것다 비슷해요. 사실. 위에 것다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다잘 된대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제일 잘 되고 제일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다들. 근데 마지막 부분이 결국에는. 걸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트위터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트위터 하나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오픈 스탠다, 오픈 레이, 레이크하우스, 오픈데이터 결국에 그 오픈이라는 게 개방형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스버그의 가장 큰 강점은 자기네들이 애초부터 개방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포맷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버그의 지금 참여해 있는 여러 진영 중에 제일 큰 진영이 AWS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스노우플레이크인 것 같아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여기 에그 강연 주제랑 조금 안 맞지만 어쨌든 스노우플레이크도 그 스토리지 포맷으로 우리도 아이스버그를 지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버그에 붙어 있는 진영들 중에 보통 아이스버그를 지원하면 델타레이크를 지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약간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은데. 좀 독특하게 이렇게 딱 유일하게 이제 아이스버그만 좀 지원하겠다 하는 그룹 중에 이제 저희 그 Git, Git 웹톡에서 이제 발표됐었던 그때 이제 클라우데라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스버그 기반으로 해서 자산 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스버그를 그럼 지금 당장 쓸수 없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AWS는 바로 사용할 수 있, 있습니다 EMR에 이미 인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EMR 쓰시는 분들은 아마 소개 자료나 이런 걸 한번 받아보신적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EMR을 쓸수 있고 글루랑도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에서도 이 포맷을 써서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ETR하거나 하시는데 이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프로세싱 엔진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치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파치 스파크를 활용하고 계신다 내부 업무에 그러면 이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스토리지 포맷인 아이스버그라든지 델타 레이크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라이브러리 하나만 추가해주면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파크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에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애니 클라우드라고 되어있죠 애니 클라우드인데, 사실 진짜 애니는 아닙니다. 빅3를 말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AWS, 그 다음에 Azure의 블락, ADLS, ADLS, 그 다음에 이제 GCS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프리뷰로, 뭐 IBM 클라우드나, 뭐 OCI 클라우드 같은 오젝트 스토리지도 지금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AWS 사용자 모임이지만 나는 사실 스파이였어 나는 사실 다른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만약에 지금 나는 온프레미스를 사실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 얘네들이 온프레미스 옵션으로는 하드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하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이제 제가 클라우에라 잠깐 소개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겠습니 <웃음> 혹시 말이 너무 빠르다거나 너무 느리다거나 그러신가요?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 네. 없는 걸로 알고 그럼 두 번째 챕터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챕터는 모던 데이터 스택입니다. 그래서 어, 자, 저는 이거를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웃음> 뭐 현대화된, 현대화된 뭐아니 최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최신 데이터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가장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중에 핫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MDS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좀 여러 그 업체들, 외국 솔루션 벤더들이 이제 MDS, m d s 우리도 m d s 의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라 하면서 소개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MDS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DBT라고 하는 약간 트랜스포메이션, ETL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특화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그 기술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 레드시프트 AWS의 레드시프트가 2012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릴리즈가 됐다고 해요. 그때 이제 정식으로 릴리즈가 되면서 갑자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성장이 시작합니다. 데이터 산업쪽, 클라우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그, 혹시, 온프레미스를 나는 써본 경험이 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웨하우스를 써본 경험이 있다. 아, 두분계신다 오라클 엑사, 얼마나 비싼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말, 피가 나릅니다, 이게. 엑사 쓰시는 분들은. 피가 나릅니다, 이게. 그리고, 뭐, 테라데이터 이런 DW도 있고, 이 DW를 쓰시는 분들이,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그거를 못 하십니다 사실 어플라이언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장비가 근데 AWS가 왜 DW를 왜 엔터프라이즈만 써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거는 포스트그레스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니까 포스트그레스인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지 레드시프트를 2012년도에 주의를 하면서 스타트업도 이제 뒷돌를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실 이제 투자를 아무리 이제 엄청나게 잘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사실 항상 돈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자금적으로. 근데 레드시프트는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내가 잘 관리해서 하면 좀 비용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니까 레드시프트에 되게 성공을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들 레드시프트 데이터를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MDS 관련된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너네 레드시프트에서 돌아간다며? 그럼 내 돈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투자를 막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조금 보시면은 그래프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좀 잠잠하다가 14년도부터 갑자기 급성장하기 시작해서 그 중에 이제 루커라고 하는 BI 관련된 회사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5trainer에서 ETL에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나머지 둘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레드시프트의 태군과 함께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과거에 이제 DW 같은 거는 엔터프라이즈 회사의 전용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LG, 뭐 SK 이런 큰 공룡들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전유물 같은 거였어요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우리,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레드시프터라는 게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데이터 웨어, 웨어하우스를 쓸수 있게 된 거예요 런칭 이후에 이게 이제 1차 MDS의 성숙기입니다 이 시기가 이 시기 이후로 실제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ETL하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뭐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레드시프트의 발발 이후라고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되게 동감을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진짜로. 저도 이제 데이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드부터 시작을 했지만 하드위전의 데이터 웨어스는 정말로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보셨는데 지금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레이크하우스의 탄생도 결국에는 이런 견인들,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공용들의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얼마나 성숙해왔나? 여기 보시면 이제 레드시프트는 조금 이제 아직도 좀 멀리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이 레드시프트나 아니면 이런 클라우드 DW에 붙어서 서비스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고.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게저 스노플레이크랑 우 빅커리입니다. 빅커리도 지금 성장이 어마어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하고 그 다음에 스노플레이크도 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MDS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적었다면, 지금은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이런 MDS 소프트웨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뭐 그렇게 세 살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켜드리진 않을 거고, 이 장표를 보시면서, 아, 저런에서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MDS가 요즘 제일 트렌드가 되는 건 결국 실시간입니다. 이제 뭐, 사실 정형 데이터 뭐, 갖고 오고, 뭐, 비정형 데이터 뭐, 제이슨 중, 중첩 해갖고, 그 중첩된 거다 풀어갖고, 데이터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많이 구현이 됐어요. 기술 성속도도 많이 올라왔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다들 실시간. 여기, 스노우플레이크 SI 레드라고 되어 있는 게, 스트리밍 인제스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스트리밍 인제스션 오픈됐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스트리밍 데이터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까지 처리해서 이제 진짜로 데이터를 뭐 이제는 상관없이 리얼, 리얼타임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MDS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보죠. 그러면 실제 그러면 MDS는 어떻게 구축되는 건데라는 게 궁금하셨을 겁니다. 아까 앞에는 계속 막 뭐 제품 얘기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이제 그러면. 그럼 우리는 스타트업이에요. 여기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좀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스타트업에 있는데 우리도 MDS 갖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고 괜찮게 성능은 좀 빠르게 해서 가져갈 수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좌측은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시는 인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는 이제 여러 군데서 들어오겠죠. 그런 소스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5train이나 스티치 같은 탈렌드 컴퍼니에서 나온 건데 스티치 같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인제시천을 해왔어요. 그럼 그거를 어디에 담을까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이게 사실 데이터는 항상 갖고 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대부분 메모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오니까 굉장히 빠르게 갖고 올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그거를 연구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꺼내서 볼 것인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가장 쓰기 좋은 것들로 이 회사에서는 인시던트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가 AWS의 레드시프트 두 번째가 구글의 빅쿼리 여기는 사실 빅커리를 굉장히 주장을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요 음. 셋은 사실 디, 음, 레드시프트나 스노우플레이크는 약간 결이 같다고 볼수 있어요 데이터 웨어스라고 자기들이 포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빅커리 같은 경는 약간 좀 결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 셋은 어쨌든 스타트업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꺼내보고 이러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DBT 라고 하는 트랜스폼 속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아, 메타베이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쪽에서 내가 데이터 갖고 와서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 가공해 갖고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는 가장 간단한 MDS 아키텍처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2022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다 서비스가 되어 있고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써볼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MDS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많이 복잡해집니다. 여기부터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그러면 MDS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티뉴얼이라고 하는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여기는 어떤 회사냐면. 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당신들이 데이터셋이랑 만들어서 무엇을 분석하고 싶은지 알려주면 내가 다 해서 당신들한테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서비스 안되는 걸로 알아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근데 좀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내들을 보면 은 중앙에 정말 커다랗게 박혀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거 한번 확대서 볼까요? 여러분도 확대서 봐주면 여러분들이 하시가 편합니다. 요즘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밑에 거는 이제 뭐 데이터 거버넌스랑 카탈로그 부분이라 여러분들 조금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서. 자, 데이터 인제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와서 가, 이런 부분이 있죠. 인터그레이션은 방금 앞서 봤던 파이브 트랜스 스티치, 그 다음에 에어바이트라고 하는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트래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시간성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나 이런 거를 트래킹하게 해야 하는 거는 세그먼트나 뭐 러더스탱, 뭐 스노우 플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왼쪽은 이제 그냥, 아,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인하우스로 개발해서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부적으로, 그냥. 자, 그 다음에 데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장인, DBT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거 관련돼서 정보 찾아보시면 DBT라는 회사가 정말 여러분들 많이 발견될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저도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DBT가.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표를 만든 컨티뉴얼에다가 자기네들이 AI 제공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핵심, 중앙. 보시면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스노우 플레이크, 데이터 브릭스, 구글 빅커리, 아마존 레드시프트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어요. 아이스버그는 어디에 저장된다고 했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스노우 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나 빅컬이나 레드시프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S3에 직접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이잘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트랜스폼하고뭐 했어요. 그러면 뭐 매트릭스토어라고 해서 매트릭 정보만 이제 따로 이렇게 모으는 것도 있고요. 요거 매트릭스토어는 보통 이제 그 AI 쪽,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기네 모델에 대한 결과가 거 수집하거나 이런 정도 많이 쓰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용, 뭐, 태블로, 루커 뭐, 대부분 BI 툴들이죠. 이런 것들도 다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버스 ETL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 저 이거 리버스 ETL이라는 얘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뭐이 ETL을 왜 리버스를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들쭉날쭉이 어떤 놈은 지만대로 컬럼이 한 몇백 개고 어떤 놈은 뭐 컬럼이 두 개밖에 없고 짜증나는 거예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리버스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제된 데이 그러니까 원래는 e t l 통해서 정제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 정제하지 않고 일단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에 트랜스폼을하는 ELT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ELT로도 지금 모자라서 ELT 하고 ETL 한 것도 우리 일관되게 오케스트레이션 해보고 해서 한 깔끔하게 싹다 맞춰보자.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리버스 ETL입니다. 그냥 이거는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그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C레벨들이나 아니면 보안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카팔로그라든지 데이터 옵저빌리티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것도 클라우드 상에 여러 회사들이 이미 포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내가 이걸 직접 관리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드 파티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의 MDS 스택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한 장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것 때문에 오늘 초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 초대를 받게 된 계기가 그 클라우데라에서 이제 박기종 선무님이란 분이 저희 이제 GIT 웹톡이라고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주셔서 이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랑 이제 클라우데라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초대를 받게 된 건데, 그래서 클라우데라도 MDF MDS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개념이 그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방법이에요. 얘네들은 추진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떤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다 통합하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앞서 말한 MDS 스택들을 따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클라우드라고 관리하는 서비스. 자기들이 매니지다는 서비스로만 이 서비스 그 앞서 말씀드렸던 MDS를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AWS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뭐 에저에서 갖고 오거나 이거를 다 레이크하우스에 담는데 클라우드라도 마찬가지로 그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스토리지 포맷은 뭐냐?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엔 돌고 돌아서 지금 헤게모니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헤게모니를 가장 크게 끌어나가고 있는 가장 큰 진영이 아파치 아이스버그 그 다음에 델타 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제 제품들을 팔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앞서 말씀해 주면 다 오픈소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갖다 쓸수 있고 여러분들이 심지어 그 코드를 기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랑 MDS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잘 드렸어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품 얘기만 쭉 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루션 얘기랑 그냥 되게 얘기들만 하는데, 그러면 실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이제 슬슬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3에서는 그 실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실제 사례랑 조금 이제 안 좋은 사례를 여러 가지,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진행해 볼 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어,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보여준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AWS 상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됐는데, 보시면 여러 군데서, 정말 여러 군데서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던, 세일드 코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아마,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예시로 여러 가지를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받아올 수 있다는 라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제스트, 인제스트.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이제 입수하는 과정에서 보면 VPC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프라이빗망인 거죠. 외부망입니 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들을 아파치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에도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한, 인제스트에 대한 이제 관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데이터 입수되는 과정을 이렇게 아파트 제어플로이로 스케줄링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IM, AWS, KMS, 클라우드와치 같은 걸 이제 사용해서 이제 실제 모든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권한관리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거 실제 엔터프라이즈가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놓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 플랫폼은 이런 권한 관리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아무데나 노출시켜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뭐 개인 정보를 떠나서 어떤 정보가 됐든, 정보는 곧 힘이고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자산은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 자산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얘는 예시로 IIM과 KMS를 드렸지만 이제 앞서 여러 제가 솔루션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핵심 부분을 또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인 부분은 사실 이그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아이콘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 이거 뭔지 난 전혀 모르겠다 이 아이콘 전혀 뭔지 모르겠다 실목 혹시 계시나 없으실겁니다 S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특정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나 아니면 특정 뭘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특징입니다 이분이 만든 이아키텍처의 특징은 우리는 어떤 특정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술이나 뭐 레이크 기술을 쓰지 않아요.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우리 데이터를 담고 그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안에 아이스버그를 쓰시는지 아니면 뭘 쓰시는지는 공개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아무튼 그런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하우스로 개발한 어떤 솔루션들을 쓰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AWS S3 상에 그 로우 파일들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들어온 데이터들을 아파치 스파크로 보내게 됩니다. 보시면은, 그, 점선 말고, 그, 터널을 보시면은, 그 스파크로 보내서 ETL 파이프라인을 짜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 클렌징을 하게 되죠. 그럼 클렌징된 데이터는 다른 S3 버킷에 담아놓습니다. 어, 이거 혹시, 그, DW 해보신 분들 알죠? 이거. 존이 있어요. 보통. 모든 DW ETL은 존이 있어요. 인제스천 하는 로우 존. 그 다음에 이거를 클렌징하는 클렌징 존. 막 다섯 개인 것도 있고, 네 개인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자 엔터프라이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존을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두 개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는 로우 받는 거, 하나는 클리닝된 데이터를 받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클렌징된 데이터부터는 이제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된 겁니다. 로우 데이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데이, 그냥 자료의 나랩이에요. 그냥. 직접 그냥 자료가 쓰여있는 거라서 이거에서는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를 찾아는게 어려운데 데이터 클렌징, 정제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얘를 읽기 쉽고 보기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쓸모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버킷은 당연히 글루를 통해서 얘네들이 카탈로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나 봤더니 글루 카탈로그랑 글루 클로, 클로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키텍죠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제스천 부분은 여러분들 실제로도 지금 이미 작업들 많이 수행하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어디서든 데이터는 입수할 수 있어요. 뭐가 됐든. 하다못해 API로 가 아니라 쉘스크립트도 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인제스천입니다. 자, 그렇게 갖고 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로우존 그러니까 로우를 담는 곳에 담아요. 담아놓고 개를 스파크를 통해서 ETL을 하는 거죠. 클렌징도 하고 뭐도 하고 데이터를 같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조금 제 그런데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계속 그냥 돌아다니고 해서 흙먼지가 많이 온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강아지가 안 이뻐요. 근데 강아지를 막 목욕을 시켜줬어요. 샴푸도 해주고 이쁘게막 미용도 해주고 털도 깎아주고 했어요. 그거 어때요? 강아지 너무 이뻐 보이죠. 똑같은 강아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그렇게 예쁘게 꾸며주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그럼 이거를 예, 예쁘게 만들어준 거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지저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글루를 이용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도 만들고 데이터를 글루에서 조회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로 조회를 하냐? 이분은 아테나를 쓰셨어요. AWS 아테나. 그래서 아테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 아테나가 글루 카탈로그를 조회하게 되어 있죠. 지금 선으로 보면. 근데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S3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레드시프트 같은 특별한 DW2를 사지 않아도 S3 비용만 내고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요. MDS를. 이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아테나까지 가는 모든 데이터들은 IAM이나 이제 AWS 제공하는 어떤 와칭 기능, 모니터링 기능 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테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갖고 뭔가 인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베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무슨 솔루션을 쓰는 것 같아요.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나왔었던 메타베이스. 시거카를 하고 이 모든 과정 중에 뭐 애널리틱스 필요 뭐 파워 비나 타블로 같은 그런 외부 서드파티 툴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 작업들 중에 어떤 얼럿이 필요하거나 어떤 사용 그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알람이 필요하다면 슬랙 같은 걸 이용해서 자기네들 이제 노티도 하고 그런 걸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키텍처 하나만 쫙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얘를 데이터를 입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모니터라고 여기에 다 흔적돼 있어요. 모든 이한 장.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전동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거 한번 볼게요.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거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정신이 없다 하나 더. 뭔소리지도 모르실 겁니다. 이거 이해도 안 갑니다. 네, 여러, 만든 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제가 처음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스버그를 지금 AWS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레벨에 맞는 데이터 버버링 관리랑 좀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글래시어까지 활용하는 정말 큰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아키텍처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틱스 툴도 보시면 애널리틱스 툴만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이콘 다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말 AWS 많이 여러 서비스 정말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일겁니다. 자큰 거로는 애널리틱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큰 쪽은 이제 SageMaker 유명한 SageMaker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브루입니다. 글로 데이터 브루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이제 SageMaker를 그 직접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데이터 브루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 갖고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hena를 이용해서 어떤 BI 툴로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SageMaker로 그렇게 아타나로 조회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는게 Redshift입니다. 왜 여기서 또 Redshift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Redshift는 정말 작게 쓰는 Redshift예요. 그러니까 맨날 필요할 때마다 아타나로 호출해서 어떤 BI를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소위 말한 원래 Continuous Curry를 안정적으로 계속 구동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BI 같은 데 연결을 할 때. 그러면 그거를 비용 효과적으로 가장 쓸수 있는 방법이 뭘까? AWS가 보장하는 서비스 중에 그거를 연결해보니까 레드시프트랑 퀵사이트를 연결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잘쓸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아까 강아지 말씀드렸죠? 미용한 강아지? 미용한 강아지를 어떤 콘테스트 같은 데 내보내는 쉽게 말해서야너 여기 가서 제일 빛 누가 제일 빛나는 지 한번 싸워봐 라고 해서 콘테스트 같은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컨셉으로다가 레드시프트도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키네시스입니다. 키네시스 스트림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실시간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미 지난 과거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프레젠트가 아니라 퓨처를 예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시간 그래서 1초를 지나간 것조차도 이게 가치가 없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되게 극단적인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상의 감명을 받아가지고 야! 그럼 얘는 입수하자마자 바로 분석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니까 a 애들, w s 서케시스죠 파이어 호스를 이용해서 막연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우 랜딩 존.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퀵사이트에서 BI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그 제일 실시간에서 제일 이제 마케팅적으로 밀고 있는게 프라우드 디테시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에서 계속 결제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결제가 미국에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이건. 분명 예를 들어 그분이 물론 해외 결제를 보통 이제 요새 비자나 마스터 같은 거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갑자기 하고 있는데, 어디, 저기 스리랑카에서 갑자기 결제가 돼. 뭐 인도에서 결제가 돼. 누가 봐도 비정상 결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시간이,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 지나고 다음에 어떻게 돼? 요 사용자가 인지했을 때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분석을 통해가지고, 바로, 그 거래 트랜잭션을 보자마자 어? 이거 이상거래 같은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얼럿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보고 어? 이건 이상거래가 맞다 틀리다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그런 모델에다 넣어갖고 판단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든 아키텍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화살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인제션 부분 생략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데이터 레이크 그러니까 레이크하우스 부분이에요 당연히 저도 VPC 내에 다때려박았습니다 당연히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되겠죠. 그래서 VPC 내에서 노출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조금 제일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것도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공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나머지는 글루를 통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글루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다 똑같습니다. 근데 자 데, 모든 데이터는 랜딩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랜딩존도 아이스북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매니페스트 파일이랑 다스냅셋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존에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는 누가 관리하죠? 글루 카탈로그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에 AWS는 글루 카탈로그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 때는 핸들링 하실 때는 글루 카탈로그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글루 카탈로그를 핸들링 할때 저는 이제 실시간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을 이렇게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낙관적인 트랜잭션의미론을 써야 됩니다. 이게 다이나, 이 얘네들은 뭐, 그, 정확,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되겠는데, 낙관적인 잠금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랜잭션을 잠글 때, 얜, RDMS는 어때요? 사람이 하나 물고 있으면 절대 거기 커밋이 안 되죠. 잠겨버리죠, 완전히. 근데 그런 식으로 잠그는 게 아니라, 약간 느슨하게 잠궈 놓는 거예요. 느슨하게 잠궈서, 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값만 커밋을 해줘. 라든지, 아니면 처음 커밋한 것만 커밋하게 해줘.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결정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AWS의 도구가 키벨 s t 스토어인 다이나모 DB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버그에 메타스토어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메타스토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메타스토어를 하는 게 아이스버그의 다이나모 DB를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아이스버그의 그 관리 시스템에 그래서 다이나모 DB를 결합을 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 방금 말씀드린 낙관적인 장부론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그래서 트랜잭션 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키밸류 스토어에서 다이나모 DB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초당 뭐 몇백만 건이 들어와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솔루션이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 랜딩존과 스테이징존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다 상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레이크하우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레이크하우스를 그러면 은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이제 데이터가 서빙이 돼야 그 데이터를 누군가 활용할 거 아닙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메달리온 아키텍처라고도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론즈, 굴, 뭐 실버, 골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랜딩존이 브론즈, 스테이징존이 실버, 저코어존이라는게 골드입니다. 골드는 이제 진짜로 빡세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인가된 사용자만 적합한 적법 데이터를 볼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AWS의 Lake Formation입니다. 그래서, Lake Formation을 통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용자는 들어와서 이거 볼수 있고, 이 테이블에 모든 볼수 없어. 어떤 컬럼은 마스킹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이런 복잡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해주는 게 Lake Formation입니다. 그래서, 코어 o 은는 Lake Formation으로 감싸서 해당 존에 들어오는 데이터만 거버넌스 관리를 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전체 적용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 지금 바로 있으셨을 겁니다 속으로 어, 저거는 전체 적용하면 왜 하나만 적용해? 라고 하는데 이 레이크 포메이션하것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이크 포메이션 써보다가 그냥 때려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코어 존 그러니까 골드 존에서만 얘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존에서는 사용자의 아예 권한 관리를 수동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게 아예 만들므로써, 큐렉,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가 랜딩존이나 스팀존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 랜딩존에 들어오는 경우, 아까 뭐 있었죠? 랜딩존에 들어와야 되는 경우, 파란색 점선을 봐주세요. 자, 랜딩존에 들어와야 되는 경우는 바로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사용자가 당연히 개입하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레이크 포지션 사용하지 않고 바로 랜딩되는 순간 에너지틱스 그러니까 모델로 보내서 모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 해놓은 겁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 아키텍처 이렇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하십시오 저처럼 모든 거다 때려박으려고 하면 이런 정신없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제 정신세계 같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AWS에서 이거를 한 방에 정리해 놓게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고 이제 눈좀 하세요 자 이겁니다 AWS의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공개 다돼 있습니다. AWS. 그냥 검색해보시면 저,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는 AWS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그냥 여러분들 화면에 바로 딱 뜹니다. 이거 제가 뭐 어디 뭐 숨겨져 있는지를 갖고 온게 아니에요. 자, AWS의 레이스 아키텍처는 이겁니다. 제가 쓴거다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빠져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바로. 그래서 항상 머리를 갈고 싶죠. 자, 보시면은 아마존 오로라죠. RDS. RDS 그런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서는 아마존 오로라. 그다음에 EMR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엘라스틱 서비스라서 매트릭스고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레드시프트도 있다고 했죠. 당연히 AWS도 똑똑하니까 저렇게 레드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이지메이커 AI 머신러닝 쪽이죠. a m 그 다음에, 아마존 다이나모디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버넌스 관리를 AWS 레이크 포메션 중앙에 있죠. 어, 중앙에, 안 보이시죠? 중앙에 상단에 AWS 레이크 포메션을 돼있고그 다음에, 그 S3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조회하는 데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테나기 때문에, 아테나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는 당연히 S3. 그 다음에, 이런 ETL들을 관리해주고, 카탈로 그 관리해주는 게 뭐다? AWS 글루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이커스 아키텍처. AWS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 기반으로 해서 저기 막뭐 변경해서 쓰시면 돼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사람들처럼 쓰시거나 이 사람들은 쓰시면 돼. 저기 있는 거 요소에서 내가 잘쓸수 있는 걸 골라내면 되겠죠? 다 쓰실 필요 없어요. 꼭 저거를 다 때려박아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스템 절대. 안 좋은 사례라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제가 만들고. 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유즈 케이스 두개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에어비앤비 사례예요 에어비앤비가 이제 원래 아파치 하이브를 쓰시는데 이게 다 EMR 위해서 돌아가는 하이브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쓰시는데 어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지? 막그 아울리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일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 데이터를 막일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러는데 ETL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제 처음에 아이스버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거 많이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아이스버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성능도 개선되고, ETL 파이프라인도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비용도 그대로 절감하죠. 옛날에는 아울리 데이터 테이블 따로, 그 다음에 데일리 데이터 테이블 따로 해야 되니까, 이 공간이 컸잖아요. 그 공간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a i r b n 가 데이터 웨하우스를 어 지금 아이스버그 기반으로 이미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인데, S3에 전환된, 이분도 하이브를 쓰시던 분이에요 이분도 하이, 하이브를 쓰시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절감을 했냐? 90%를 절감했습니다 사용계 어떻게 절감을 했냐면 그 보시면 은 제일 중요하게 보실 게 GetObject 오브젝트들을 옛날에는 많이 갖고 왔단 말이에요 데이터, 큰 데이터를 조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S3에 있는 오브젝트를 막 갖고 와서 조회를 했었는데 아이스버그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오브젝트 수를 줄인 거예요 획기적으로 큰 파일을 만든 거예요 더 조회하기 쉽도록 큰 파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옛날에는 10개 조회해야 될 거를 한 개만 조회해도 10개치를 다 조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오브젝트 조회하는 개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스토리니까 그러니까 S3죠 스토리지 자체는 당연히 좀 늘어나기라고 줄어들게 했지만 결정적으로 스토리지 자체의 보관량은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파일 개수가 줄어드니까 GET 오브젝트를 하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어때요? S3 GET 할 때마다 돈 청구하잖아요 그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최종 청구 비용이 90% 줄었다. 이거 실제로 자기네들이 검증을 해서 내는 자료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스 매진말인데요. 아, 제가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호겁지 하게 되네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데이터 인프라스트. MDS는 계속 현재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들이 매 분기 또는 매 뭐, 반기, 매년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하셔야 된다 여러분들도. 아, 우리도 좋은 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전환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온프랜스처럼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보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입니다. Data has a better idea. 데이터는 항상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가셔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플랫폼을 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정리하고 있으니까 9시까지 여기 있을 거니까 고사에 질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